아직 이미 질서 어, 어 야, 티나나 멈춰 야 이거는 못 이겨야 돼 원래 야 각킹한테 선택을 뺏겼는데 이긴다고 yeah. out, yeah. 자 우리 마왕 리무르 이제 옷도 완전 다 사줬고 이제 선물 제작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번 이벤트만 잘해도 선물 다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크닥 들어가고 있고요. <웃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일마가 시작부터 관통률이 80%가 증가한다. 엄청난 거거든. 자, 갈아기 샤크다. 와, 예쁘다. 칼 예쁘다. 자, 그래서 구스가 이제 처음으로 어제밤부터 내가 상상하는 거야. 내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 내 상상 속에서는 끝나. 첫 턴에 끝나. 이게 진짜, 진짜. 봐봐봐. 시나리오 한번 들어봐보소. 자, 제가 옛날에 우리 관통덱 할때 내가 서버 랭킹 1위 함 했잖아. 뭐, 랭킹 1위를 두 번인가 해, 해봤는데 관통덱 때이 릴리아가 <웃음> 내그 1위의 영광을 갖고 있는 릴리아거든. 관통 능력치 좀 봐봐봐. 아, <웃음> 그 뒤로 한 번도 쓴 적이 없긴 해. 근데 어쨌든 관통작 그대로 돼 있어요. 안 버리고 나눴거든. 그럼 어떻게 되나 개성에서. 사실 관통률 50%만큼 다른 아군의 관통률 증가하지. 관통을 일마와 또 받아먹어요. 그래가지고 관통 3배 증가. 일반 성물에서 관통률 80% 증가가 있어서 80이랑 64랑 어? 144. 1 4 4예요 관통. 거기다가 릴리아가 지원해줘가지고 더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안멜이 의외로 또 관통덱을 봤지. 처음에 안멜 처음 나왔을 때 관통덱을 썼잖아 관통 3배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 관통 통률또 받아서 이압하는 거야. 그럼 스킬 순서까지 내가 다 생각해놨어. 스킬 순서까지. 스킬 순서 어떻게 되냐면 리무르가 1인기를 한번 써. 그러 이제 암매한테 버프 하나 올라가지. 그 다음 암매이또 1인기를 한번 써. 거기서 세게 때리면서 버프 하나 더 올라가지. 거기서 이압이야. 야 이거 어때? 어때? 오늘 조금 느낌 오나?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좋아요. 어, 야 야, 야, 야, 야, 오랜만에 진짜, 야, 원래, 오랜만에, 오랜만에 형 떨린다. 형 진짜 이런 거 되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자, 암멜. 바로 목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거든. 자, 관통기. 자, 3배 관통. 그 다음에 1인기니까 버프 2개. 지금 이렇게 되면 암멜한테 버프 2개 상태에서 관통기 들어가면 돼. 이거, 이거 다 끊, 야, 형 상상 속에서 다끝나 이거 우와! 우와! 야, 뭐, 야, 뭔데 방금? 이거 뭐고? 15만이라고? 야, 이게 뭔데? 야, 안멜 이송이랑 데미지가 같은데? 빡, 쏙, 빡, 쏙, 허! 30만, 2명한테 30만. 3명이었음을 뭐고, 45만. 됐나? 뉴 메타 나왔나? 내가 어젯밤, <웃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젯밤에 상상을, 하, 내가 자면서, 이, 이댕, 이댕 말고도 몇개 짰거든, 머릿속에서. 첫 턴에 안멜이든 각행이든 모가지 떨어지는 상상이 자꾸 다 되더라고.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센데? 와, 아, 나는 이 정도인지 몰랐다, 솔직히. 야, 임마, 그럼 지금 다음 턴 됐잖아. 다음 턴 되면 스택 하나 더 붙었대. 이 스택이다. 이 스택 더, 더, 더, 더, 더, 더, 세진다. 더 세지고, 문제는 뭐냐? 또 상대가 버프 가 야, 여엘, 여엘, 야, 여엘 보막심에 먹어본다, 그거. 보막, 보막. 아,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너무, 너무 말이 길었구나. 어, 내가 뭐 잘, 잘 못봤다. 파, 파, 파, 파, 파. 아, 이건요 정도네, 딜이. 빠바박! 우와! 아 우와! 우와! 야, 일성심. 야, 일성이 18만큼. 와, 암이 23만 사라지, 18만, 20만, 에이 야, 야 오랜만 형, 야가 뻥, 야, 아랫단이 축축해진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이 정도로 세다고? 이 정도로 세다고? 릴리아, 좋아요. 릴리아 패가 싹 없어지네. 너무 좋은 그림이지. 야, 이게, 어 잠깐만, 야, 궁쓰지 마. 궁쓰지 말고, 궁쓰지 말고, 스택 하나 더 쌓였거든? 삼스택이다. 삼스택 상태에서 1인 딜한번 보고요. 1인 딜, 우세속으로 때리니까 뭐 구경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이거, 이거 전체 관통기 한번 구경하고, 피 그, 표상못 나간다. 빡쇼이빡하오1 3만 있죠. 1성이 13원 중. 이야 빡삭빡삭 하고 13원 7천 원 전색인데. 뉴 관통 백이다. 야 끝났나 오늘? 야 커킹 백이구나. 어? 야 큰일 났다. 소 소통이다. 에후소 잡히면 이제 진다. 이 말이야. 이것도이제 생방 범스 투급도 되니까 또 이렇게 하네. 어? 자, 보자 보자. 와 요거가 좋은 실험 예 실험 아 좋은 실험입니다. 어떤 그, 킹의, 킹의 보호막은 회색 버프라서, 아, 저 버프, 아, 잠깐만, 저 버프 잠깐만, 왔어. 어? 야, 이 버프 왜안 빨아와? 이, 이, 버프, 이거, 이거. 생명증 방을, 이거, 리무가 빨아와야 되는 거 아이가? 왜안 빨아오는데? 어, 좀당황스럽고요 자, 일단은 관통기로 이제 보호막 한번 걷어주고, 그다음이 관통기 쓰고 찍어, 찍어보자. 어, 이거 만약에 이거 잡으면, 야, 이 잡겠는데? 우와! 우와! 야, 이거. 야, 이거는 못 이겨야 돼, 원래. 야, 각킹한테 선턴을 뺏겼는데 이게 이긴다고? 초살댁이야, 저건 초살댁. 초살댁이라고. 아, 공격력 빨았어? 버프 빨았어? 오케이. 공방생인데 공을 빨았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하나씩 뺄수 있지, 맞지? 하나씩 빨아낼 수 있지? 어, 야, 죽을 뻔 했다. 어, 죽을 뻔 했다. 어, 그래도 역시. 야, 우와, 이겼다. 야! 이게 야! 있겠어? 야, 소리 질러.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마무리 저장스 미친놈 저거. 야, 미친, 미치... 야, 이게. 야, 이거 리무로 형, 풀업 들어간 거 봤지? 형이 이럴 때 판단력이 되게 좋거든? 왜냐면, 세나 때부터 내가 이런 RPG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거의 7년을 이런 RPG 했어. 딱 읽어보면, 와, 이번 거는 많이 센데?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물론 틀릴 때도 있다. 형도 틀려가지고, 여기 먹은 것도 있잖아. 근데, 어, 뭐고? 자, 무슨 덱인데? 자, 크리스마스 렐리아한번 보자. 요거 먼저. 그 다음 요거. 그러면은, 버프 두개 쌓인 상태에서, 이 관통. 이 관통 맞지? 여러분, 이거를 견뎌낼 사람이 있나? 요! 오 미친다 림으로 그 일성으로 그냥 투두두 때는데 십칠만 구천 터진 뭐복 봐봐 이게 이성이었는데 방금 그거랑 비슷해 그리고 이거 만약 안 죽었어도 이것까지 견딜 사람이 과연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거 어떻게 견디는데 선턴 잡히면 이렇게 되고 후턴이라도 후턴이라도 나를 첫턴에 목금살 시키면 우리 간다 하면 그다음 한명 죽는 거야. 죽으면서 막와 연반은 버틸듯? 어 그거 한번 보고 싶다. 연반님은 버틸지 왜냐면또 리무르가 체력 속성이라 쓰읍. 연반은 어 연반 어 궁금한데? 누구 연반 저격 한번 치보세요. 연반 있으신 분 저격 한번. 리무르 마신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고니그 마왕 리무르라니까. 그지. 자 이거 봐봐요. 필살기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 릴리아 있어요? 필각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가볼게. 어 요거 이성 한번 던지보고 180번에 일성일 때몇 번데? 110번? 야다 던져 그냥. <웃음> 우리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던지 봐, 한번 보자. 바바바바바막씩, 바바바바바 회복 불가자. 이제 간다. 야, 벅시끄럽스카 죽이지는 못했네. 어. 완전 광역 살사 일어날 뻔했다. 어? 아서 성물 발동했고. 아, 그래. 어, 연발을 많이 못 채인 감염이 있어서. 어, 어. 근데 죽일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어, 죽일 수 있는지를. 근데 리무루 생체 더 좋을 것 같아. 리무루가 약간 매티브스 약간 아슬아슬하거든. 요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끝났다 이거. 어. 끝났다. 자, 전체기로 일단, 쓰르담을거다 쓰러 담고, 한명 남은 상태에서 머리 찍어버립니다. 자, 대검으로, 머리, 찍, 길 아, 안 죽었나? 어, 안 죽었나? 어, 안 죽었네? 아, 차단! 잠깐만, 뭐, 근타로 있었나보다. 아, 근타로 들어있었네. 자, 봐바바바박 우와! 우와, 와 나는 이거는, 차단이라가지고, 오히려 안멸이 딜이 안 나와. 와 리무르 역속인데, 리무르 역속인데, 돌았나? 자, 내가 보기에 요번에 리무르 거기까지 가보고 싶다 어 갔네? 갔다 야 리무르 풀스택이다헤통률1 <웃음> 3 0더 증가했다 자 요거 한번 맛 한번 볼게요 아하 아 오랜만에 짜릿짜릿하네 오랜만에 막오쪽쪽쪽쪽쪽 빡 일성인데 22만 7 0 일성이 22만 7 0이라고 일성인데? 리무르야 어마어마 미친놈 이거 니가 마왕이구나 일성이고 역속이었고 그래 근데 22만 7 0 0 0 나는 얘가 딜이 좀 애매하더라도 버프를 걷어먹어 보는 그 개성 하나만 봐도 풀업 가나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 그 개성 하나만 해도 앞으로 큐처럼 여기저기 버프를 쓸어 담을 때쓸 수가 있어요 근데 딜이 안멜급이다? 와 자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 내어와 저격 들어왔다 아 요거는 저격하셨고 지금 뭘 저격했냐면 관통 아, 지금 관통되기잖아 그래서 어 아이고 <웃음> 어 이거는 실험해볼만해요 원래 관통되기 뜨면뭐 인내 인내 발렌티가 돌아오게 돼 있어 인내 발렌티에 지금 오, 요 깎아놓고 이거 이거 본까지 돌렸다. 자, 오, 요거는, 저격은 저격인데,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런 실험도 한번 해봐야 되거든. 지금 보면은, 봐봐봐. 관통률이 많이 깎였을 거야. 전마에 들어 인내율이 올라갔어. 인내율이 올라가서, 인내율 때문에, 음, 관통이 좀 세게 안 박힐 수가 있어요. 어, 일단 나쁘지 않았고, 와라라락, 빡! 75,00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75,000. 7만0 0요 정도. 오, 야, 나쁘지 않은데요? 거기다스키 차단까지 먹어붙네. 어, 예, 근탈은 넣어놓으셨고. 근탈을 했다 보니까 피도 채우고 이러니까, 어,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해 못했... 만약에 이런 상대를 만나면 처음부터 약간 필살기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뭐때리도 하지 말고. 잘못 죽일 것 같거든, 십단이 오케이 좋아요 이런 저격대기 또 필요하죠 저격대기 없으면 또안 되니까 발렌티 와이 진짜 옛날 싸움이거든 릴리아 발렌티 이구도 기억하죠 여러분 웅장해지네 나름 좀 다른 의미로 웅장해지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필살기를 만듭니다 필살기를 만들고 어, 치지 않은 이유는 또 차단 당하기 싫어서 안 쳤고요 음. 감염시키 놓고, 감염시키 놓고, 필살기 만들었는데, 일단 다이앤이 패가 있으면 막을 거고, 아까 하나 썼거든. 다이앤 패 없으면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있나 보다, 있나 보다. 아 있고, 아, 봉 돌리고, 없나 혹시 있다. 아, 있구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빡, 빡, 빡. 정도. 어, 다이앤 필살기, 이번에.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필살, 필각이, 요게 한장 없으면 필각이 없다는 게 문제구나. 음, 문제는 문제네, 그게. 야, 이 필살기 못 막는데? 야, 필살기 못 막는데? 못 죽일 거야. 근를까지 있어가지고, 피가 차고 이래서. 와, 이성으로 쳤는데도 요 정도밖에 안 나와? 근타를 없었으면 잡을 수도 있겠다. 오, 잡았다! 이걸 이거는 이걸 찍어버릴 진짜 대놓고 저격한 덱이거든요. 그런데 후턴에다가 대놓고 이 덱을 알고 지금 저격을 치신 건데 이 정도다. 이거는 웬만하면 진리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와, 야, 이 덱은 미쳤. 미쳐... 이걸 잡네 나온다. 야, 이걸 잡으면. 야, 이거는 진짜. 대 놓고 저기 친건 이걸 잡는다고? 자, 잠깐만요. 최대한 아, 끝났다. 어. 났다 최대한 좋은 각으로 뭐 때려보고 하려는데 야, 너는 보막만 부사라. 어. 일부 키우러 갑니다 하면서. <웃음> 보막만 부수고 안매라 끝내라 이제. 어. 요거는 끝났고. 와, 이걸 잡네요. <웃음> 여러분. 야, 야, 110만. 야, 이거는 야, 이거. 야. 야, 오랜만에 진짜. 야, 오랜만에 내가 진짜. 야, 진짜 겁나좋아했어요 내내 진짜. 오 씨. 뉴 부부 사기단, 뉴 부부 사기단을 만났어요. 거기에 페이엔까지 들어있는 바지에 이미 지서어 어, 어, 야, 티나나, 멈춰! 야, 이거 우리 여일 죽이지 말아보자. 여일이 착하거든. 여일이 우리 보막 치주가지고. 야, 폐가 또 너무 잘뜯었네 너무 잘뜯는 재미없는데. <웃음> 와우, 바카 15만 4천원. 앙, 앙. 야, 보, 야여일이 지켜주는데도 첫 턴에 끔살이라고? 여일이 지키는데도 첫 턴의 끔살이라고? 와 돌았다. 여일 보호막 치면 그거 한번 빨아먹는 가 보고싶은데 보호막 한번 치보시죠. AI가 아닌가? 좀 생방이라 AI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전부 다저기치려고 지금 눈이 벌게 가지고 어! 보호막 쳤다. 너도 실험을 도와주시는 건가? AI인 것 같아 지금. 이거 AI인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이. 어 이거는 AI인 것 같아. 야 한번 보자. 보호막 어떻게 되는지. 없어졌어. 야쟤보막 어디갔냐? 쟤보막 어디갔냐? 보막 없어지고 바로 5스텍이야 보막 3개 빨아먹고 4턴되면서 하나, 하나 더 빨아먹고 4개잖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1개 일단 보호막 3개 턴넘어오면서 1개 합이 5개 5개 바로 뭐 생겼다? 관통률 버프 생겼다 야 여예라 한대 맞아보자 어? 야 어, 야, 잠깐 미안하다 어디갔게이얘 패가 없네? 아 패가 없다 야. 죽이지 마봐 얘들아 죽이지 마봐 우리 맛좀 봐야지 맛있는 거 죽이지 마야야 야! 새끼 마, 이 노새기 때리고 막 형님 마 지금 형님 지금 설레이 가지고 있는데 야 배가 안 된다 야 배가 배가 아안 된다 야 이런 식으로 예일 같은 애들이 막 버프 같은 거 괜히 많이 쓰면 바로 두 번째 테에 리무르 리무르 미치 뿐다 리무르 바로 마왕대 분다 어 얼마 건드리면안돼요 리무르 리, 리무르 앞에서 뭐 버프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웃음> 아 이거 뭘로 잡지 아. 찍어버리자 아 와. 여러분 이거는 뽑으세요 여러분 아 어? 내가 말 안해도 벌써 다들 뛰어갔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내가 보기 여러분들이 뭔가 존버하고 있던 거다 써야 될것 같은데 그 정도 느낌 받았고요 풀업이 아니어도 개쎈 걸로 보입니다